아치스사 이런 거 진짜 행복해요. 아이고. 이거 알아요. 조금 이거 오뎅, 이거. 어, 오뎅 물 여기 넣고. 오뎅 와. 조금만 오뎅 와. 저 생각에는 물 조금만 더 필요해요. 그래서 물 넣고. <laughs> no way. 어어 no. <laughs> <Huh>? <laughs> <laughs> <laughs> i can't I'm so sorry I'm so sorry It's turkey, right? a r e y o u turkey Oh, oh. Это 요 и н s o u r c e PTSD'm You can see the sunset. 와역시너 너무 이슬람 끝난 다음에 본다기 꼭 먹어요. nope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?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? <목소리> 입어봐도 될까요? <목소리>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봤어요 어 미안해요 <웃음> <웃음> 미안해 <웃음> 미안해요.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이쁜 화도 들고 와우, wow, this is f a s h i G 자같 이거 G 자 같은 이요여상 얼마인지 물어보자. 얼마? 이거? 이거 얼마예요, 혹시? 저... Huh? 어, 서비스. <웃음> <웃음> 아? 서비스. 서비스. <웃음> 유리 바보야, 그거 <그건> 오자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this i is... The thing for holding it. 조금 oh, 이거 아? n 이 it's 오자 but... 올려놓는 도구야? <웃음> 에잠깐만저 진짜 사슬버요와 진짜 러프합니다. <웃음> 수고 다녀 유리야. 있어요 느낌 있어요? <웃음> 착한 한 사자님, r really e nice 사자님. This is free. Wow, t h is nice. Really. <웃음> 잘 이뻐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This is uh, Animal Crossing. Is u n r e a A bit weird. <laughs> uh, 지하철 안에 안이 이거. I think it's a bit weird if I were inside the inside the inside the subway, cause it's really ugly. I would say, like, 아마 치베소, 근처나 오하지만, you can see the shape of the hair is like flat. Not that good. I don't know. I thought this is, I thought this is a holder for holding a. I think this is a holder for holding the hats. So it's not for sale. This is not supposed for sale. So I don't think this is for wearing. I, I need to take a look at the mirror. Mirror, mirror, up there,보고싶어요. Let's let's get down first. It's a bit, it's a bit, it's a bit uh shine to wear this. Oh, the car is coming. Oh my god, if I look at the mirror, this is so weird. Mirror voice was so tinted. This is really weird. <laughs> It's really e reflecting.